좋아요, 좋아요, 구독,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이제 상담 오신 분은 응. 몇년 전에 모 유명한 병원에 가서 응. 수면 모호 검사를 했는데 응. 어, 심하시군요. 응.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라고코 응. 응? 뚫고 목구멍 뚫고 편도 잘라내고 <웃음> 그 다음에 혀 이렇게 당기고 혀를 당겨요? 그러니까 혀 여기 구멍 뚫어 가지고 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죠? 이렇게. 가운데 이렇게 설소대 에, 에, 에. 혀 붙잡고 있는 에, 에, 에. 그거를 이렇게 잡고 혀가 넘어간다고 그거를 이제 잘라 가지고 당겨서 이렇게 감아서 다시 딱꽂으면 그런 수술이 있어요 <웃음> 이설근전 그런 것도 있어요? 이런 이설근 전진술 같은 거 어, 어, 수술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어쨌든 그걸 다 하셨어요? 1600만원짜리 수술을 하고 굉장히 사람 좋아 보이시던데 그냥 하라는 음. 대로 다 하셨네 그때는 아, 양압기 아니면 수술밖에 없었다. 그래서 자기는 양압기를 두저 있을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이제 수술을 또 워낙 또 의사선생님이 자신있게 확신을 차서 얘기를 하니까 또 음. 그렇잖아요. 또 믿잖아요. 음.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음. 효과는 6개월까지는 괜찮았다는 거죠. 수술하고 6개월? 네. 근데, 어, 저는 그 수술하신 분들 얘기 들으면 얼마나 아팠을까가 제일 걱정. 6개월 동안에 살이 10kg가 빠졌대요. <웃음> 못 먹어서. <웃음> 너무 고통스러워데그 6개월 동안 아팠던 거 아니에요? 어, 한두달 동안 정말 제대로 뭘못 먹었대요. 이게 한다, 삭힐 때마다 이렇게 막, <웃음> 먹고 뭘을찌는그 아 느낌으로 어떡해. 먹을 해야 되니까 먹는 걸 제, 먹기 싫은 거지. 너무 아프니까. <웃음>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10kg가 빠지니까 이제 살 빠진 효과가 이한6 개월 한 6개월간 거죠. 다시 이제 <웃음> 아, 뭐경상으을 먹기 시작하니까 아니 다시. 코골이 코골이 살 빠지면 없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들한테 살 빠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. 네, 네. 개월 후부터 다시 코를 골기 시작하고 살이 점점 점쪄가면서1 년쯤 돼서는 아무 뭐가 없대요. 음. 그래서 뭐 이게 보여주더라고. 뭐뭐 음.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꽝 음. 뚫려 있어요. 정말 그. 깨끗한 아, 터널처럼. 사진 하나 찍으시지 그랬어요? 아 찍었어요. 아 찍었어요? 아. 근데 편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목구멍이 을게 통과하는 모든 장애물을 없애쓰다 해갖고 편도까지 다 잘라버릴게요. 그래서 몸이 약해진 거예요. 그러니까 면역 깨잖아요. 편도가. 편도가 그렇다면서요. 그래서 자꾸 감기도잘 걸리는 것 같고 근데 어저께 오셨는데 힘이... 보니까 어디 아프신 것 같지? 어. 낯색도 안 좋고. 그래서 본인은 그런 거죠. 아 내가 수면 무흡증이 있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이렇게 몸이 안 좋은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편도를 좀 자르는 것도 너무 병적으로 과하면은 그럴지 몰라도 좀 남겨둘 것을 남겨놔야 되는데 너무 정말 그 복구멍 확장공사를 그냥 터널 신형 터널 뚫듯이 뻥 뚫려고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무흡이 소리가 대단하다. 이게 일반적으로 수술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소리하고 수술해서 뭔가 지금 이 정상적인 조직이 아닌 상태에서 소리는 달라요. 내가 흉내내기가 좀 힘들어. <웃음> 와, 대박. 북이 찢어져있으니까그 북소리를 어떻게 어, 흉내를 못 내겠죠. 어쨌든 그이 왜곡 상태다. 오. 그래서. 뭐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라 그래갖고 아 여기저기 눌러보면서 하참아 아 어떤 소리 어떤 소리 어떻게 되어야 이런 소리가 날까 아 연구 과되더라고 어. 그런데 옛날에 레이저 수술한 사람들 더 희한한 소리가 나요 아주 서라운드로 목 안에서 서라운드가 내가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레이저로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막그 화상을 입은 거잖아요 목이연이 목이 목구멍이 <웃음> 그래서 진동이 굉장히 버라이어트하죠. 이 부분 소리 이게 완전히 그그 그 화상을 입어서 이게 쪼그라진 부분이 있고 좀들 쪼그라진 데가 있고 많이 쪼그라진 데가 있고 또또 또 괜찮은 데가 있고 요 소리들이 진동을 한꺼번에 하니까 요상 망치 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어떤 분이 그때 얘기할 때는 자기 소리는 거의 그 공포 영화 찍는 소리 같다고. 너무 소리가 그래서. 그래서 이런 수술하고 을콕골 소리가 아주 기괴방칙한 소리로 변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... 아차, 아이고... 어제 저 그분 좀 안타까웠어요 아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 얼굴이 못생겼다, 말을 못한다,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! 또 괜찮습니다 키키키요미! <목소리> 키키키요미!